육수 자체에 양념이 되어 있습니다 양도 많구요 처음에는 이게 뭐야 하는 생각이 그러나 끓으면 빨리 먹고 싶은 비주얼 고기가 잘 안풀어져서 뭉쳤네요 파채, 떡, 중국당면 넣기 아들이 좋아하는 만두까지 퐁당 만두는 불만두 사이즈에요. 빨리 익으라고 애쓰는주. <웃음> 이 와중에 들리는 남편의 샤워소리.